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2020년을 강타한 9세대 최신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 시리즈X와 플레이스테이션5 현재 두 기기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던 와중 플레이스테이션5가 2022년에 새로운 버전의 플레이스테이션5를 선보일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출시 2년만에 풀스프로 출시 같은 정신나간 짓을 하진 않을 것인데요 그것이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만의 IT 전문 언론인 디지타임스는 반도체 제조사 TSMC가 2022년 2,3분기 사이에 새롭게 디자인된 PS5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PS5에 장착되어 있는 칩셋은 7nm로 공정된 AMD 기반의 커스텀 칩셋인데 이것보다 더 상위 기술의 성능도 높아진 6nm의 커스텀 칩셋을 장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가리에 총맞은 소리라고 했지만 이정도의 부품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ps5pro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꽤나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ps4 출시 이후 3년 뒤에 ps4pro가 출시되었는데 2022년 생산에 들어가 2023년에 출시가 된다면 플레이스테이션5의 새 모델은 얼추 기존 플레이스테이션주기여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5를 굉장히 힘들게 구입한 일부 유저들이 분노할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결정은 플레이스테이션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단 현재 전세계 IT시장의 문제 부품 공급 부족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각종 칩셋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은 물론 엑스박스도 재고가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 많은 게이머들이 콘솔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되팔렘들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이익을 챙기며 게이머들의 콘솔 구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리셀 전문 사이트인 스톡스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14만대 가량을 정가보다 수백 달러 이상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하였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니의 cfo인 토도키 히로키는 현재 부품 공급 부족 문제도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5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만약 이번 재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플레이스테이션4의 2년차 판매량인 1480만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콘솔기기라는 기록을 달성한 만큼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달성 중인데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히로키는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 제2의 새로운 자원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IT 전문 웹진인 트윅타운에 의하면 6나노미터 공정은 7나노미터에도 호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7나노미터에서 6나노미터로 변경하는 과정이 매우 쉽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나노미터 공정은 7나노미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제조할 수 있다 보니 후일에 많은 회사들이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을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5가 6나노미터로 공정을 변경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PS5의 재설계품이 출시된다면 기존의 엑스박스 시리즈X보다 스펙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PS5의 단점을 보완하는 일석이조와 같은 효과를 노릴수도 있죠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제품이 엄청난 성능 향상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며 기존 PS4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이지만 내부 공정과 외부적인 디자인도 약간 변경해서 내놓은 슬림처럼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극명하게 다른 방향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엑스박스 시리즈X와 플레이스테이션5 두 기기 모두 차세대에 걸맞는 명기로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잘 뽑혔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독점작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인들의 시장을 견인해줄 대형 타이틀들이 본격적으로 줄줄이 출시될 예정인 만큼 2022년부터 콘솔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현재 폭발하고 있는 수요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출시 아니 설계될 플레이스테이션5의 새로운 제품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